게딱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거있어 좋은 점은 일단 그냥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데이트가 될 음, 수가 있으니까 음, 음, 어, 사실 한 명이라도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든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사실 별로 꿈도 없고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어, 내가 어, 운동을 한다면 여자들이 이해 못하고 막왜 운동을 하러 가냐 근데 저희는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스러운 거니까 운동은 어.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일부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냥 그 시간 조차로 저희는 이제 데이트가 되는 거죠. 음. 같이 웃으면서 그냥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고 음. 단점은 그러니까 좀 루틴이 꼬이거나 아니면 음. 조금 서로 중량적인 부분이 조금 남자 여자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내가 보조 잘해주잖아. 근데 보조를 또 잘해주게. 아,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 이게 근, 아 근데 제가 처음에는 어땠냐면요. 운동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게를 막 꽂혀 있잖아요. 그럼 내차례는 네, 네 빼잖아요. 그럼 민수가 다 빼요. 그리고 나는 사진 찍고 있어 옆에서. 민수 할 때. 아, 그러면 그렇구나. 자기 혼자서 원판을 끼는 거야 맨날. 저는 그걸 몰랐던 거야. 그 아, 그거 옛날에 몰랐었어요. 그걸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아, 나는 다, 그냥 민수가 다 해주는 게 당연했었는데 아, 아, 근데 그걸 이제 민수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왜 나만 끼냐? 아, 그죠. 뭐 왜, 같이 운동하는데? 너는, 너는 왜 인스타 사진 찍고야 돼? 나도 인스타 사진 찍어야 돼? 왜 나만 아유, 이러고 있냐? 아유, 아유. 이거 공감하는 그 사람들 많을 것 같아, 아, 커플 중에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제가 많이 <웃음>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아.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개선이 돼서 지금은 음. 아유, 제가 보조 잘해요 아,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 레트럴 같은 거못 잡잖아 그리고 레트럴도 당연히 못 잡고 뭐 음. 프레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누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라와. <웃음> <됐어. 웃음> 민수 여기서 올라와. 아. 민수가 옆에서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레터럴할 때는 아.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키가 크니까 이렇게 네. 충분히 그렇죠. 된단 말이야. 네. 여기까지 막 되는데 음. 한번 윤나 씨 형을. 아, 지금은 할수 있죠. 지금 이제 이렇게 막 되는데 그때는. 아 근데 이게 되는데 봐봐. 되는데 되는데 불편한. 되는데 지금 팔이 다 펴졌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고중량이야. <웃음> 그럼 이게 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웃음> 이렇게. 어. 아 근데 지금은 잘 쳐. 아 진짜? 아, 요령이 생겼구나. 아, 요령이 생겼어요. 아니면 어. 뭐 뒤에다 스태박스 같은. 거. 네, 네, 네, 네. 뭐 그렇게 하든가. 하든가 뭐. 제가. 저도 같이 운동하죠. 근데 최근에 네.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저 고중량을 치는데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실력을 보고 좀 놀랐어요. 오, 아 어, 벤치프레스 잡는다고? 어, 뒤에서 안정감 있게 해주셔서. 백미터 기록을? 네, 100, 그때 140 킬로인가 그랬는데. 아 그걸 잡아주? 네. 아 어, 그걸 진짜 놀랐어요. <웃음> 그러면 윤나 씨는 좋은 점, 안 좋은 점? 저도 좋은 점은 똑같아요. 저도 운동이, 엄동 운동 없으면 못 살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너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강도가 안 나올 때, 민수가 옆에서 이제 좋아주면 확실히 그게 강도가 빨리빨리 치고 음. 올라가거든요. 확실히. 음.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 음. 안 좋은 점은 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점이 하나도 없고, 응. 안 좋은 점이 응. <웃음> 어, 하나 있었고. 어, 어. 그, 그렇게, 어. 얘기하면 보고,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안어 그렇게 된 내가 뭐가 돼? 큰 남자 되는 거죠. 어. 어. 자, 이거 내가 제일 하이라이트 질문이야. 음. 그냥 밤이 낮죠? 낮죠? 밤이 알아? 아, 알죠, 알죠. 네. 어, 아는구나. 나 혹시라도 나랑 나이 차이 있어서 모를까봐. 아. <웃음> 예전에 나왔던 거잖아. 예, 네, 네, 네. 그어 그러면은 그 민수는 뭐야? 저는 낮죠, 밤이죠. 낮죠, 아, 밤. 진짜? 남자들은 다 그러더라. 사실 이렇게 <웃음> 자신 <있게 웃음> 얘기하네. <웃음> <웃음> 자신감이지 남자. 윤희 아씨. 낮이 밤이. 낮이 <웃음> 밤이면은 네. 밤의 양쪽에서 이기면 뭐. 어, 네. 피터지죠. 그러니까 그 김밥 천국이 아니었네. 아니 김밥 천국 관계 아니었어. 아, 아니에요. 그 카페에서 음. 그런 음, 거는 전혀 거. 거. 서로 전혀 안 따지는 음,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는 음, 둘에 그렇지. 대한 운동 선배는 없고 그냥 존중 서로가 네, 딱 5대6과 응, 서로 같아? 네. 그러니까 서로 배울 점이 좀 달라요 어. 윤나는 이제 좀 필라테스 같은 것도 자격증이 있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저보다 엄청 잘 알거든요 음. 해부학적으로도 훨씬 더잘 알고 스트레칭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배우고 음. 윤나가 알려주고 음. 그리고 이제 윤나가 하체는 또 엄청 잘 아는데 엉덩이 운동이라든지 본인의 가, 강점을 되게 잘하는데 음. 이제 상체가 조금 가체에 없지. 비해서 또 힘이 없고 하니까 어. 또그 부분은 제가 또잘 잡아주고 알려주고, 또 음. 자세히 봐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게 조,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중량을 칠 때도 혼자 하면은 만약에 다섯 개를 할거 민수랑 하면 스무 개를 할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좋은 점이 많구나. 음. 진짜 좋은 점이 너무 너무 음. 많아요. 아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나도 와이프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 가장 좋아하는 게 웨이트야. 나랑 만났을 때는 웨이트를 안 좋아했었는데 나중엔 좋아하게 돼서 지금 가장 좋아하고 나 재작년에 시즌 때도 그렇고 운동을 항상 같이 많이 가아 근데 같이 절대 안해 아, 따로따로 따로 가서 아, 절대 안 하고 <웃음> 마지막에 내가 좀 보조 필요할 때만좀 보조 좀 이렇게 아 도와달라고 하고 음 그래, 잘은 못 하는데 그래도 네. 없는 거보다는 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아니다, 말 잘못했다 없는 거보다는게 아, 아니고 <웃음> <웃음> 없는 거보다는게 아니고 편집하시는 거죠? 이거, 이거 편집, 편집, 편집 안돼 <웃음> 우리 와이프가 <웃음> 보조를 잘해서 내가 시험 나와서 1등했잖아 아, 어... <웃음> 갑자기요? 갑자기 전개가. 나 <웃음> <웃음> 우리 아이프 때문에 1등했잖아 <웃음> 아, <웃음> 형수님이. 그래, 실력차야 <웃음> 여기 보여줘. <보조. 진짜. 웃음> 형님도 선수 그 경력을 하시면 몇몇년 정도? 나는 하... 내가 운동을 바벨을 처음 든 거부터 지금까지 28년. 28년 됐고. 내가 소수 생활을 시작한 게 26년. 와... 26년. 고등학생 때부터? 그치나 고2 때부터 했으니까. 와. 중3 때 시작해서 고2 때. 와. 근데 와이프가 내 옆에서 소수 생활을 본게 21년. 21년 동안 옆에서. 21년 동안 내가 대학교 때부터 내가 성장하고 안 좋고 아. 좋고 이걸 다본 거야. 그거 어, 다 해주고. 내좋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와이프 짱이지 와 갑자기 짱! <웃음> 짱! 지금까지 운동하는 커플, 운동하는 프로 김민수 선수와 이윤나 선수하고 이렇게 재미난 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언니TV의 홍언니! 김민수TV의 홍언니. 김민수, 네. 김민수 네, 네. 네. 이윤나 <웃음> 아 그리고 잠시 죄송한데 어. 하나 말씀드릴게 어. <웃음> 얘도 이제 우리 윤나가 이제 힙시스터즈라고 어.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웃음> 어. 어. 어, 얘기해야지. 네, 네 진짜. 주의해야지. 근데 레깅스라든지, 아 뭐, 비키니, 아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많이. 파니까. 이거 지금 입은 거 그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더... 브라탑이라든지잘 어. 아, 아. 나오나요? 아, 이게 월, 원래, 원래 몸이 좋은데 이게 더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는 그. 그... 그... 네, 맞아요. 음, 네. 본인이 그걸 잘알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잘 알아요. <웃음> 힙시스터즈입니다. 힙시스터즈. 네. 어, 힙시스터즈도 많이 가주시고, 홍언니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네. 왜나 혼자 해? 아, 나 다시, 나 다시, <웃음> 다시,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웃음> 우리, 우리 윤나는, 음, 일단 엄청 현명한 여자고, 진짜 현명한 여자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제 오기까지, 사실 윤나의 도움이 너무 컸고, 윤나 없었으면 진짜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같, 한때는 엄마 같은 여자일 때도 있고, 어, 어, 어떨 때 보면 누나일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동생일 때도 있고, 또 애기 같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반했고, 어, 그래서. <웃음> 결혼까지 어,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너무 크게 들고 결론은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민아씨 우리 민수는요 진짜 쓰일까 이게 쓰일까 <웃음> 달콤한 남자예요 어, 제일 좋은 점은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 사랑? 물론로는 뭐, 사랑합니다